왼쪽 볼을 지르면 왼쪽 눈으로 윙크하는 거못 하는 거 알죠? 예 알아요. 그래서 안 하려고요. 못 하는 거 알아서 안 하려고요. 입술 깨물면 호흡이 막혀서 숨이 안 쉬어진다고요? 이따가 해볼래. 지금 안 할걸래. 속아 달라고요? 근데 입술 깨물 깨물면 그게 왜요? 입술 깨무는 게 뭐가 좋은가? 일단 깨물어 보래 매혹적인 표정을 보고 싶어서 깨물었어요 숨안젖어요손못써어요 입술 깨물었는데 신 봤는데? <웃음> 미안합니다 너무 얄밉게 깨물었나요?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대로 입술을 깨물어 드린 것뿐입니다 아 이렇게 놀리는 게 웃기지? 내킹 받는다 는데 좋지 반댄가봐